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안전공제 채널에서 안전교육 관련 손유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슬쌤입니다. 요즘 코로나 등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위생을 위해서 손 씻기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손 씻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손유일를 준비해보았는데요. 동요 비행기의 음정에 맞춰서 손 씻기 방법을 가사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바탕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즐겁게 따라해보세요. 손바닥 마주대고 보글보글 거품 내요 손등도 쓱쓱싹싹 문질러주어요 양손을 깍지 끼고 보글보글 거품내요 손가락 마주 잡고 문질러 주어요 엄지 손가락도 보글보글 거품내요 손톱 밑도 구석구석 문질러 주어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손바닥 마주 대고 보글보글 거품 내요 손등도 쓱쓱싹싹 문질러 주어요 양손을 깍지 끼고 보글보글 거품 내요 손가락 마주 잡고 문질러 주어요 엄지손가락도 보글보글 거품네요. 손톱 밑도 구석구석 문질러주어요. 이렇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은 손 씻기 교육을 내용으로 한 손유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요 비행기의 음정에 맞춰서 손 씻기 손유의도 알려주시고 직접 손 씻는 방법 알려주시면 현장에서도 재미있는 안전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